청산인 깊은 고래 일간 폭을 지어 놓고 송문을 판개하고 석경에 배회하니 녹양춘 삼월 하에 춘풍이 건드 불어 정전의 백종화는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도 조건니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최귀한 고 일편무이 진묘향을 옹로 중에 꽂아두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홀로 앉아 십년을 기안 정코. 일대사를 궁구하니 증전에 모르던 일그 미래야 알았구나 일단 고명 신지월은 만구이 밝았는데, 무명장야, 어파랑에 길못 찾아 다녀도다. 영취산 제불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굴 조사 가풍 어찌 멀리 찾을수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슬슬하니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체 편 나툰 중에 활개조차 구조하다, 천봉만한 푸른 송엽, 일발 중에 담아두고, 백공천창, 기본 누비, 두 어깨에 걸쳤으니, 의식에 무신커든 세 욕이 있을 소냐. 욕정이 담바하니, 이나 사상 쓸데없고 사상산이 없는 곳에 법성산이 높고 높아 일물도 없는 중에 법계 일상 놔두었다 교교한 야월 하에 원각 산증 선뜻 올라 모공철을 비껴 불고 몰현금을 높이 타니 무위 자성 진실락이 이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영하고 송풍은 화답할 제 무창령을 올라서서 불지촌을 굽어보니, 각수의 담화는 난만 개더라. 나무 영산회상불보살 나무 영산회상 아무 영산 회상 불보